This is suicide. We'll all be killed, please Marcus. It's not too late to change your mind. 존나 병신 같다 수장이. We're finally going to show them who we really are. This place will go down in history. 대체 뭘 하러 온거지 t Has the virus k i m prepared to take it f i means freedom for our people. 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럼 너 혼자 죽어. Marcus, please don't do this. They'll understand. We'll make them understand. This is the only way. 분다 분다 응? There are androids r e a here who could join us. The more 맞네. we are, the stronger our message. 누가 안드로이드인지 어떻게 알아? 지게네. 무슨 스파이지? 사자. You're free. 이건 쇠뇌 아니야, 사실? 그래, 알아서 생각해 볼게레. 아, 아닌가 그게? 다른 애인가? i k t a 아니 안드로이드가 더없는디요아 저기 옆에 있다. 아이 님들 비켜요. Come with d b e l y c us. You're awake now. 어, 안드로이드 없나? 아 저쪽에 l 나 있다. g y o 씨발. o u v e got t 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생겼냐? 레 e t it go, l 어, 쟤도 풀어주는가?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얜 풀어주는가 보구나. <웃음> You're free now Hey, my android,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You get back here You're free You stay right here, you fucking machine Shit, what's wrong with you? You do as I say, you piece of junk I need to block the street What? Well. 내가 안 시켜도 하는구만. 맨홀 뚜껑 열기. 비켜주세요. You're free. 열어놓고 일단. 아 올라오는구나? 오케이 더 많은 안드로이드 전환시키기 오케이 오케이 와 이제 원격으로 전환도 되냐? 와씨 미쳤나? 안드로이드 다 없어? 어 되게 많이 참여하네? 아 그럼 존나 행진 시작합시다! 와... 여기서 무력진압 하게 되면은 진짜 답이 없어지는데, 그 제도하고 얘도 하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걸으면서도 할수 있네, 돌돌이? 야, 이거 능력이 대단한데요? 원격 패킹이 가능하면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인데? <목소리> <목소리> 아니 왜 거기로 가고 있어 난 주인공이라고 가운데 서야 된단 말이야. <웃음> 아니 왜 자꾸 옆으로 가냐 이 미친 새끼. Hey. 와 너무 손을 버적드는데요 s fucking c h r p 457 uh, i got a lot of androids down here <끗>, i don't know hundreds thousands of... they're m a r 왜 자꾸 이쪽으로 걸어와 비채 새끼야 비켜 동 <목소리도> ù 보험을 외쳤을 뿐인데 사회악으로 규정되는 것이 참아것대 하는 말도 근데 애초에 사람으로 칭하지도 않잖아. 이시라고 하던데요. 그냥 물건 취급왔 we came here to demonstrate peacefully and tell humans that we are living beings. All we want is to live free. 아 o 아쉬 i 점은 평화시위 쪽으로 아예 그냥 선택지 없이 평화시위로 하게 되는 We h w e m we're n i t w h o n e n t s d h e i d e l y Or y 아, 여기서 죽느이해산을 하는 게 낫지 않나? We have to t e m we won't a c k o n 이건 여러분한테 동정표를 얻으셨어. We have to make a statement. We have to stay put no matter what. Please Marcus, we can't let them slaughter us without fighting back. We're not moving. Marcus, what are you doing? They're gonna kill us all. 희생한다는거야 그럼 죽나? 여론이 적대적이라고? 나머지 다 도망가는거 뭐냐 존? 어? They come with us. Quick! They're coming! a um. h 희생이 자기가 희생한다는게 아니라 존이 희생하여 마커스를 구한다는 뜻이었어 개짜증나 <웃음> 아, 그죠? 개 어이없어 <웃음> 진짜 어이없어 저부터예요 <웃음> 불안정 또 아만다한테 불려왔죠? 쪽에 있네요. 얼음이 얼었네. 음 역시 닝겐들 다 뒤져야 한다. After what happened today, the country is on the verge of a civil war. The machines are rising up against their masters. Humans have no choice but to destroy them. I thought Kamski knew something. I was wrong. Maybe he did. I'm not a unique model, am I? How many Conners are there? I don't see how that question pertains to your investigation. 지대 상관이 있을 것 같아. 그 사이버라이프에서 간계 Did k e m p s k design this place? I o r t e r s u a Any doubts or conflicts? Do you feel anything for these deviants? Or for Lieutenant Anderson? Nop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feel anything. You know that. Are you suggesting that I've been compromised? No. No, of course not. 아니 아니라요, 이제. 파베가 나를 좋아하는 거아요 FBI is taking over. e t s s u it. e s s l o u d i o n i l e k h u t u p h e u e o s <놀람> 사랑이야! 사랑인걸 <놀람> 사랑이야! 누가 이야 사랑이야! 사랑이네 사랑이야! 헤어지기 싫은거지 사랑시이렇사랑공하나요 o 사이이이 안 돼. 우리 인연을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코너! Hey, what are you doing? 대적 모시기. 해제됐 아, 어차피 헤어질 거면은 그러면은 어? 아예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어차피 같이 있지 못할거라면 킹치만 코너짱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걸 포킨스? <목소리> 누가 봐도 사랑인걸 냐냐냐냐냐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한 직접 가는거 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새끼 누구더라? 음. 이 새끼 구금실에서 풀어줘 자국장인가 그랬지 째, 그지행치의 책상에서 열쇠 집기. 치 그, 그치? <웃음> 행크 아무리 개짓해도, 코너와 함께 한것 같아. Hey, I'm talking to you, asshole. <웃음> Where are you going? Wouldn't 어? any plastic pricks around here, or didn't, 음, yes, hey, I'm talking 그러세요. to you. 너도 코너 좋아하냐? 응? 안타깝지만, 코너 틀언시의 메인 주인공은 행크거든 미안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 응. 너도 너도 코너랑 같이 일하고 싶냐? 야래야래. 코너다. 정답은 코너. <알아준다> 정답은 코너! 1 2 3 4. I 킹 비밀번호. 그렇지. Obviously. 역시 사랑하면 닮아간다더니 이제 다 아는 거였어 where is jericho the answer's here somewhere 지 got t a think fast 그때 걔랑 같이왔던 걔가 누구였지 이게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얘가 누구였지? 아까 그때 걔가 누구였죠? 아, 얘였나? 그죠? 뭐야? One of the deviants that hacked the TV station w Marcus. Must h a v 뭐시기? 저게 뭔데? 그게 여기 에 있나? 모르겠네. 어? 뭐지? 아. 다른 애거 빼서 쓰는 건가 보다. 그죠? 일단 얘한테는 없어 어 얘한테 있다 뭐이 십새야? Your 안 돼. 아니, 저기요. 그를 교란시켜 보기. 음. 어, 어 떻게 교란시키는데? 어... 어. 너무 솔직했다.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교란을 시키지? 시벌스 여기 좀 다가가 봐. 이렇게 좀 아까 전에 여기서도 떴었잖아. 뭔가... Will? Oh, you're a i t i n g at the w o s i t a s scared. That's why I shot you. I didn't mean to destroy you. I didn't want uh... to hurt anyone. I need to find Jericho. I don't t h i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No, no I don't k n o anything about o 아 근데 모델마다 목소리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 message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is also a warning. <목소리도> 이건 별로 슬픈거없을것 것 같은데 그죠? 어, 이거 그때 그 일기인가 뭔가 그거. l <목소리도> 알았어. 음, 알았어. Who's there? Who are you? Everything is alright Don't worry Marcus, is that you? Why did you leave me? I had no choice, they'd have killed us all You'll be alright I came to take you home Just Give me the location to Jericho gotta leave now. j e r i f course. 근데 어차피 메모리 읽으면 다 되는 건데 뭐하러 음성 흉내를 냈지 그게 이해가 좀안 돼. 왜안 되냐? Q가 안 눌러지는데? 뭐야 이 씨발. 왜 인식이 안 돼? 또라이세요? 저기요! 아씨 잠깐만... 잘 되는데, 씨발 왜지? 갑자기 큐가 인식이 안 돼! 아니 씨발 왜 이래? 허락 없어도 볼수 있는 거 같던데? 일부분은? 왜거 어, 갑자기 안 돼, 씨발 아, 이 X같은 새끼들 진짜 씨... 잘나가 다왜 지랄이야 진짜 아 w 씹 i t I'm not g o i n i s t h a t y o u m o m m a a i n o a o t i n g i o t t i n a o i g n I know h 그래 이 개비나. And now? Oh, t h i n k i n It's going be definitive. 그건 아니걸? 멍청한어좀 저렇게 멍청하지. 네가 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멍청한 새끼. 어우난 저런 단정함이 좋더라. What 공기 like oh, 님도냐인가. 경보 올려 봐야 뭐 할건데 마지막 기회 코너. 와, 뭐가 졸라 많네. 코너가 개빈을 기절시킴. 개빈, 개빈, 개빈, 개개개개빈. 와 이거 싸움에서 지는 루트도 있어? 이걸 어떻게 질수 있어? 개빈, 개빈, 개빈, 개빈, 개빈. 헉, 카라다. 음 드디어 캐나다로 가는가. 사랑님 살아 왔던가？아 로즈 지차나왜서 하라 라고 생각 했 어, 지？They've been conducting raids all over the city. 허 웨어. Everybody's on edge after what happened yesterday. 미친. It's gonna be all right. <웃음> We're almost there. 토이 왔어. 아, 감사 합니다. 또 진지하게 게임 중에 관종 같아서 죄송하지만 <웃음> 생방 이렇게 길게 달린 건 처음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종일봤삼 나이스 끝까지 보고 싶지만 출근하려면 자야할 것같쌈양님 집사님들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운 새해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캬캬 아 토끼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새해 세 번째 후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당신 잘 주무시고, 노꾼 푹잠하시고 내일도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꾼 푹잠, 댕바댕밤. 댕바. 다음에 또 봐요. 푹잠. 근데 뭐야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다야 그냥? 이러고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끝이야? 어 뭐야, 뭐가 있다. S. 남곡이요? With all <웃음> androids being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the country is grinding to a halt. Hospitals and schools are closing, water cuts, blackouts and network failures are expected. Maybe most worrying of all, our armed forces have lost two thirds of their effective personnel. I want some music instead. <웃음> <웃음> 아, 죄송. <지동>? 진짜 <웃음> 전 알고 싶었다고요. 와 씨. 완전 그 약간 개엄룡 상태로 들어간 거 같네요. 그렇죠? 돌돌이 돌돌. <놀람> 아, 뭔가 이번 챕터만 하고 내일 할까요? A little further on that way. There's a l a when you get there i n d m a r c u i l l h e e last b u t e border l e a v e i n g h t you a b s o t e l y have to be o u s on the other s i d r o t lives in o a r i e g i v n y o i r e s s 와 진짜 착 n i n g s c m o n 진짜 y r e a very brave l i t t r i c e You d e s e r to be happy. 맞아. 넌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Thank you for everything, Rose. Let me know when o u m a e it e r t a l r i right? 그렇게 벌써 대신이에요. n d be r e f u l 너무 재밌어서 존나 축 달렸어, 진짜. 대박. c a of e 우리 버스를 어, 그 마커스가 그 마커스인가 뭔데? 제리코 찾기라니, 그죠? 내 어디로 가라는지 못 들었어, 젠장. <웃음> 그니까 러 저도 막 졸라 달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된지도 몰랐어 어나 근데 진짜 이 배우 어디서 본거 같기는 해나 이거 또 하라고? 이거 찾기? 응 알아서 찾네 이번에는 그죠? 그래 이걸 또 하라고 하면은 좋은 게임이 아니지 얘는 얘네 찾아왔네. 얘는 바로 배 쪽으로 찾아왔네요. 비니 벗어라마. 그니까 다 벗어봐라. 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어? 생체 인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벗어봐. 크흠.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순종적으로 생긴 코너가 취향이라서 와 이제 사람 개맞았네와 이제 무기도 있어? 푸슝 여 h 따뜻한 곳이 아니라는 c 군 따뜻한 그쵸 코너가 n It was sheer 주 a r 총 a g e t h e I'm hot and cold at the same time. 음, 감기 걸려서 그래. Stay with her. I'll try to find this Marcus. The last bus is in two hours and the terminal's on the other side of town. We haven't got much time. We'll leave as soon as we have passports. Carol. There's something I have to tell you. 뭔데, 뭔데? a u 뭔데? 아, 앞... 앞으로 으로뭐 나오겠다 Alice.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얘도 마커스를 찾고, 쟤도 마커스를 찾고. Without e c e r c 이목도 끌지 않게? 그게 되냐? i s e ordered i n d i e n Under f no e circumstances 아, your <목소녀> <And potentially 목소녀> s 여기를 찾으러 올건 아니까. Just um. the they i People, people 그람들 그래,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게되어있어 왜냐면 생긴 게 사람이거든요 러시아 병력도 알고 있는 철수했다고 러시아에도 이고일는핵심도 알고 있는 보다을고있 But it 아 s quite possible 그 the, the United Nations d beyond all doubt that these defective machines have become a real danger for American society. The time has come for us to destroy our machines wow. before they destroy us. Without the courage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police, the machines would have reduced Detroit to a state of chaos. Hmm. The authorities have ordered all androids to be delivered to the nearest police station or army barracks immediately. 음. If you are worried about your safety, dial the number on your screen and the authorities will come to collect your android.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you try to destroy your android yourself. They are unpredictable and potentially violent. 근데 일반인들을... The cops just gun them down. It was sheer garbage.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겁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응. 음. <웃음> 잠적. You're You're 이러지 마세요. You're looking for yourself. <웃음> 저기요 자꾸 전 보지 마시라고요. Following the android crisis and the neutralization of all m i l i t a r Leaving the w f i l e e m t w h o m m e n In any case, we'll them... the danger wow. of a third world war seems to What have been ruled name? out. Are you Marcus? I'm with a little girl and another android. There's a bus leaving for the border in less than two hours, and we need passports. No, Detroit's under curfew. There's soldiers everywhere. They're rounding up all the androids and sending them to camps. Maybe you should... i r g e s a f e h i l i n g o w e of our people u s s a t e e r t m e n t h a s e l e c t o n i c p a r t s e n t t o you. o u o u w know a l t h 그러니까 i n s s Why are you p r o i g 청한 인간이래. 멍청한 차이 없 I don't h e t h e r e s u m a n or android. She's just s o o who matters e A e t has h e m s e l l 엘리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뭐야 대체 그 얘기를 좀들으러가서 이제. 기기다 앨리스. 아, 설마 했는데 아동용 모델이었어? knew from the beginning. j u and y o n n e t e r 아니 근데 대체 왜죽다고한 거야 뭐야 what c e does t m a e 하긴 그래서 뭐가 달라져? do you l her a l e s o w that you know she's one of us? n 근데 이제 영원히 같이 있으게 됐네. she became the l i t t e g l a d o u became the m o t 다른 개체구나 제가 엘리스인줄줄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안 보였던 거지 어때 이 캐릭터의 시각이라서 그랬던 건가 얘는 없잖아 뭐야 LAZ를 뗀건가? 아, 그래서 배가 고프단건가? 얘는 자기가 기계인걸 모르나? 그래 이제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게 됐네 오히려 더 좋아 진짜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어 뗐다 붙였다 는 붙이는 것도 아마 가능하고 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뗐잖아 얘도 루터도 가족이 됐네요 흠. w We're short on blue blood and biocomponents. Our wounded are shutting down and there's nothing we can do. Humans are conducting raids in all the big cities and they're taking androids to camps to destroy them. It's all our fault.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we just stayed quiet. All we did was show them who we really are. 당연은 뭘지 궁금했는데 l i a r d w 뭐래? 다 타냐 이제? 오, 이거 아주 안 새끼네. 응? 음? 어, 잠깐만. Humans enslaved us. I'll never regret standing up to that. This is getting us nowhere. 그의 말이 맞아. h a t matters now is what we do next. Marcus, 대화하자. Dialogue this is the only way. 로스는 그걸 싫어하는데. 로스랑 헤어져. Try to talk to them one last time. Don't do this, Marcus. They'll kill you. Maybe, but North, I have to try. If I don't c o m 그럼 얘가 죽으면 노스가 대장 하자. 어때? 좋은데? 그러면 얘가 죽고 노스가 대장하는 걸로 하자. t e y v t e r i g each o t h n t u r i e s e r t h l o r o skin or whatever o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Violence is just in their genes. 맞아, 맞아. 아니, 이제 남자들만 그래. Since you've been here 맞아, you've 맞아, 바이러스라고 us hope. 했으니까. You've given me hope. 헤어져. Today, a deviant arrived in Jericho and he told me that he stole a truck transporting radioactive cobalt. He said that he abandoned the truck somewhere in Detroit and rigged it to explode. I convinced him not to do it. r a i s e s o a 방상 소 you know, 인간들은 다 죽겠지 n 아왜 연인이냐고 짜증나. 아커 e 스가 죽고 노스가 대장하자. 키스야 지랄 연명 싸구잡아졌네 기계가 무슨. Next few hours will be crucial. 깜짝이야 나 2번 눌렀는데 갑자기 가까워져서 깜짝 놀랐어 그래 헤어져 헤어져 그래 미친새끼야 네가 무슨 찰싹 마코스 네 주제에 무슨 찰싹 찰싹 그래 마코스 얼른 희생하, 희생하자 응. 아니 이 챕터 왜 이렇게 길어 이 챕터 끝내고 빨리 방종하려고 내일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보다 잠든 사람 많아서 다 같이 보고 싶어 결말이. 내가 오늘 빨리 봐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불안정. Well done, 오 y 아 생포해? 마코스 맞기 I've been o r d e r e a n t h e s i t a if you g no i 야, 너비니스거안울려 둘러 안울려 이유가 What 뭐지? 이런 이유가 뭐야? You're one of us. You r e one t b e t 지 마! You're coming with me. 나도 알아. 사실 뻥임. y o u 아는 척 한번 해봤어. Well, congratulations. 야, 턱주갈이 내려라. 왜 이렇게 거만해? 헉, 자꾸 한발한발 다가오는 데 이러다 All 죽이는 Mars's 거 아니야? Freedom. 죽여버리자. Never wondered who you really are? 왜 자꾸 다가와? 너도 코너 좋아하냐? <놀러> no, 코너 좋아하냐? 소프트웨어 불안정. I 너 코너 좋아하냐? 한 눈에 봤느냐? 의욕을 어? 남긴다. 미진 님도 양가 t 자꾸 설득하려 하지 마. t i m e to decide. 루트 해제됨? 어 근데 이거 1번이 1번이 없는데? 이런. 왜 1번이 없어? 루트 해제됨이라고 써 있었는데 시벌. Shit. 왜씨이야왜 왜? 야, 뛰어가는데저안 잡냐? 기계로 남겠다며 등신아. 내가 이전에 했던 선택들 때문에 아마 일본이 안 열리나 봐요. <웃음> What's going on, c a l 무슨 일이야? q u i e v e got to get o u h e e 이 좋온 고고고! 됐다 너네 이제 사투졌다어 깜짝이야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방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가 카라는 죽으면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큰일 났어? 저기도 그게 있나 보다. <웃음> 안돼! They're coming from all sides. Our people are trapped in the hold. They're g o n be slaughtered. 재리코 폭파할까? 헬리콥터는 뭐야? We're m p e d c w l l a u g h t in the crossfire. We have to run, Marcus. There's n o t h i n n do. We have to blow up, If the s g e s d l l evacuate o r p e e n e s c a p a The 아니, 이 상황에서 대체 뭘 도울 수 있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야 하나 봐. 계단 있네. 헐. 신점이다. 점쟁이다. 데리고 끝났다면서 어떻게 구해요? 아니 뭐라도 이렇게 뭐, 뭐 점이라도 쳐주든가 아니 그냥 구해달라 그러면 구, 구해집니까 선생님? 오 달달 안돼! 오 달달 숨어 숨어 야 이걸 못 본다고? 시야 무슨 일이야? 너네 혹시 경주마냐? 옆에 못포냐 뭐 냐옹가 냐옹가 오 깜짝 놀랐어 이게 <웃음> 동양인 캐릭터 같은데 왜 이렇게 아이유 닮았어? 깜짝 놀랐잖아 야너 비니 좀 벗어라 도이 응? <놀라> 야, 그치만 저 등치를 어떻게, 어떻게 들고 갈게요? 구하자, 구하자. 구할 수 있으면 구하자. 가야돼! 아니, 근데 얘네는 어째서 무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바보 같은. 걔네 진짜 시야 무슨 일이냐? in d a n 여아 보지도 않아요. 아, 앨리스. d 근데 여권 못 받지 않았어? 받았어? 아. 어... 스 가족 됐다. 기자! 쏴버려 쏴버려. 문 닫아 빨리 문부터 닫아. 야 총총총 총, 총 가져가지 총총! 총! 총! 총! 이 무슨 일? <웃음> 기계가 아니라서 그런가? 음, 저 헬멧이 되게 그잘안 보이나 봐요. 그죠? 아이, 분신들. 너는... 어... 당연히... 뭐 DPD, with us. Are you a h u 어, 거짓 말하자. Obviously. What do I look like? If I knew y l a v e brought some donuts. You're a lucky guy. Another s e c s t 오 a c p a n and let us it. t e x m g o 아니 얘네 진짜 시야 무슨 일이야 아니 저렇게 헬멧을 대가리에 다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빙신들아 어? 방금 헬멧 봤어요? 헬멧에 눈구멍이 없어, 눈구멍이 저 어떻게 보고 싸우라는 거야? 저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지, 빙신들? 박스 밖에 안나오니까 같이 눌러 존나 눌러 존나 눌러 <놀람> 닥쳐! 아니 얘네는 대체 왜 총을 안가지고 가는거야? 나 이해가 안되네 리얼리? 어? 뭐야? 지켰나? <놀람> 멈추겠냐너 같으면 새끼야 멈추면 죽는데. <웃음> 응? 뭐야? 히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Look out! d o move! We s u r e n d r w s u n e r Don't shoot! 뭐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길 찾기? 아 방금 걔네 안구에서 실뢰도 낮아졌다. 기질래? 죽여버려! Quick, this way, North. I'll join you later. 오 조쉬한테 실내도 존나 높아졌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직접 나왔어. 너도테 멈추겠냐, 빙신아? 아이고, 안돼! 카라아! 일어나, 일어나! He's coming, 공격해, 공격해! 죽여버려! 어, 뭐야, 얘 언제 왔어? 아이고, 어떡해... 삼만 사람 아니잖아 <웃음>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웃음> 결국 죽었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있니? 응? 안 주먹을 시간도 없어요! 일어나! 그게 뭐야? 아, 제리코 동력원인가? 폭발시켜버려. 미션 is to neutralize you and i a l w a y 이런 개 존나 꽉 막힌 보수적인 개깡통 같으니라고. And my mission is to save our species. 응? 좀 미션 없잖아. 부러치지 마.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싸워라싸 싸워. 뭐야 뭐야 내가 해야 돼? 오야 대박! 오야 대박 마커스 잽싼데? 아이 근데 이거 내가 왜 얘를 조종하는거지? 둘이 같이 그냥 싸우지? 코사 안녕? 이제 코오너가 오게 됐네요? 그래, 빨리 나가야 돼. 뛰어 뛰어, 임마! 훨? 차차차 차가차 차차차 차차차 차니차 차차차 차가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야차차 차차차 차차가차야차 차차차 차차가 이제 너가 죽고노스가 대장이 되는 거야. 어, 이제 죽이는 거 서슴치 않죠? Run, r 달 n 존나 달려 이렇 run, r 게 n run, 출에 성공하는 건가요? run, 근데 얘네는 숨 안참을 수 있으니까 숨 안참아도 되잖아 숨을 안 쉬니까 애초에 뽀글뽀글 막 공기방울 올라올 일도 없고 그럼 물속에 숨어있으면 숨을 숨을 못찾겠네? 그래 마커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 마커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응? 어? 마 아, 좀 아깝다. <웃음> 어, 교차는 운명, 마커스. 교차는 운명에서 세명다 나왔죠? 오케이. 뭐야, 여기, 여기 얘랑 얘는 누구야? 아, 이게 혹시 그건가? 그, 얘가 그거 아니었을까? 이거는 코너가 만약에 합류하게 되면 코너 아니었을까요? 그쵸? 아니아니요 끝나고 생각하지 마라고한 사람은 헹크 아니에요. 헹크말고 그... 뭐야 경찰청장인가? 기, 아 경찰청장말고 뭐더라 아무튼 아무튼 경찰인데 아무튼 약간 마커스랑 별로 사이 안좋은 애였던 것 같은데? 아 FBI인가? 어..맞아 그런가? 아무튼 그래 음 E를 눌러 코너의 순서도 보기 아하 음 카라를 발견함 여기서 뭐가 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 못했네요 그죠? 음. 기계인 코너가 파괴됨 음 좋지 않은 운명 카라 어 잠깐만 이게 혹시 그건가? 총, 총 퍼센티지인가요 혹시? 아, 아 아니구나 여기 중에서 42% 완료했다는 거구나 기다려봐 그러고 메인 메뉴 다시 나가보자 <웃음> 메인 메뉴에 집착하는 <웃음> 언니 안녕? I'm sad. Luther died. h e too... was someone special. Oh me. Now Kara and Alice will have to continue without him. 와 진짜 이 안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 진짜 대박이야, 그죠? 이건 진짜, 그, 모션 인식 없이는 못 만들었겠다. 그쵸? 진짜. 와. 진짜 찐 대박. 언니 LED 빨개. 그게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 같더라고요? 응. 음. 그쵸? 이거 진짜 대박이죠? 이거 진짜 완전 완전 개 대박. 진짜. 진짜 이거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응? 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죠? 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또 뭔가 말 한마디 할것 같거든요? 그거 보고 들어갑시다 음. 근데 루터가 죽은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였을까? 루터가 안 죽었으면 했는데 나도 루터가 죽어버렸네 루터가 죽는걸 저도 원하진 않았거든요 음. 앨리스랑 카라한테 엄청 좋은 조력자였기 때문에 죽는걸 원치 않았는데 저도 <웃음> 언니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언니! 전이 살아있아무튼살아있삼 그래픽일 리가 없삼 맞아, 맞아. 진짜 사람 같애 그, 제가 그래서 이 캐릭터 연기한 배우분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닮진 않았더라고? 응. 음. 조금 다르게 만들길 잘한것 같아. 응. 음. 그게 그 배우의 커리어에는 되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어, 아무튼 되게 진짜, 그쵸? 막, 말할 듯말듯 듯 존나 애타게 해. 말해! 근데 기다리면 말하거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눈동자 훔쳐봐. 방송 알람 말씀하세요 언니 말하세요 왜 말을 못해 뭔가 체념한 것 같아 보여 그죠? 말해요 언니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아니 정말? 나에게 말해줘 빨리 말해줘! 되게 생각이 많아보인다 그죠? 눈이 촉촉해 기계도 올수 있나? 안드로이드도? 아 맞아 울수 있지 참 말해 제발 말할 것 같은데 안해 왜 이렇게 할듯말듯 안하냐고 아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세요 선생님 예? 말씀하시라니까요 여태 기다렸는데 계속 갈수 없다 빨리 아까보다 그 플레이하기 오늘 플레이하기 전보다 더 심하게 망설이는 것같아더 심하게 괴로워하는 듯? 그죠 점점 감정이 더 드러나는 것같아음 빨리! 말해줘! 응. 부금도.. 막.. 말하시라니까요? 말씀하세요! 부금도 존나 불안하다? 말할 타이밍이 한참 지났는데 이번엔 진짜 말을 안하네요 뭘까 뭘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잖아요 <웃음> 사사사실은 흠사사실 있잖아 그래 그니까 어? 진짜 딱 그런 표정이야 어? 사 사실은 뭔데 뭔데? 사 사실은 아 뭐냐고 사실은 계속 으로 사실은 밖에 안 하는 거지 말해줘. 언니, 음, 진짜 말안할 거예요? 이거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그지? 내 코사 죽었어요. 웨이마이님도 냐온가 코사 죽었어요 근데 계속 이러다가 말했거든요 이제 코오너가 등장합니다 코사 죽었고요아 <웃음> 그는 갔습니다 <웃음> 바로 전 챕터에서 죽었어요 챕터 하나 하고 나온건데 이 언니 진짜 이번에 말 안하려나봐 <웃음> 말 안하려나? 7분째 안해? 말씀 좀 해보세요 해? 예? 누군가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면 눈을 3번 깜빡이 삼 어? 2번 깜빡이는데? 아, 세팅 올려봤어요? 아, 지, 7분이나 언니 제발 한마디만 해줘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말 안하실 건가요? 네? 정말로? 저봐 말할 거 같잖아, 저봐 말할 거 같잖아 존나 말할 것 같은데, 그죠? 말해, 말하면 편해. 응? 혼란스러워, 지금. 혼돈의 카오스.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뭔데, 뭔데? 말해봐. 아니 언니 한 마디만 해 봐요. 네. 언니 한 마디만 해 봐. 한 마디만. 응? 지금 하면서 그 생각이 뭔데? 어? 응?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누굴 보는 거야? 응? 뭔데? 말할 거야? 아니, 언니 언니 왜내 눈을 피해, 언니? 아 정말 진짜 말 안할거야? 가야겠죠? <웃음> 진짜 말 안하네 아씨왜 이번엔 말로 안하지? 아까 그 루터 죽어서 슬퍼요 그 얘기라서 그런가? 다음날입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 공동묘지로 왔네요. 칼헐 칼할베 에도 그래도 칼은 죽을 걸? loving f a t h a p p y i was happy a i d i k t 원래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의심 i j u s a n t my p e o p e to u t e l l i d i s l e s e r m o d e r 좀봐 조언좀 해줘요 do, 시체가, 볼떡. Violence violence, 시체가 볼떡! 시체가 볼떡 시체가 볼떡 일어나 할배 도와줘~~ 부스럭끼 어, 오! 시바! 아들새끼잖아 죽여 버리자 저 새끼. 죽여 버리자. 죽여 버리자. 저 새끼쯤에 칼 죽은 거잖아. 아니. 코 오너가 왔습니다, 여러분. 코 오너. <웃음> You're going to replace it. You know what you have to do, d o t you? Yeah. Destroy the leader of the deviants. Go, Connor. Yes, Master. n t i s p o i n t me. Yes, Master. 이제 아만다 찾는 것도 안 나와. 그냥 바로 넘어간다. <웃음> 내가 걸어서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네. 어디에 모인 거지? 여기 어디야? 버려진 성당 같은데 그죠? 와.. 꼬레 지도자라고 앞에 가운데 앉아있네 아헐그 도시에 도시에 폭파장치 심어놨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스위치 폭파 스위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로 결정하자. 왜 가만히 서 있나 했네. 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였어. 야, 저뭘 해야 하냐? 이제 어? 카라에게 사과하기? 카라가 아직 있어? So they're r o i n e o taking them e the a m p s extermination. In h o s e n g to be t e only ones l e f o n s i d e a t t a c A f e e a y b e more i n t t a l o r e city. 와, 몇 백이면은 뒤집어엎도 남지 않나 The y a r e y built five different camps in the Detroit area. They're building more all across the country. They're preparing for a genocide. In a few hours it'll all be over. We'll have changed the world or the world will have destroyed us. You have to make a choice, Marcus. But whatever you choose, we will follow you. I love you, Marcus. a n d e 마커스 주제. 어 아, 카라. I thought you'd be safe staying with us. I was wrong. 그래 이 등신아. You need to leave the city while you still can. n e e 여권 내다려놔미건내친 새끼야. save our people. 에? 갑자기?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흠아 조쉬인가 저거? I m 할까 h see our people free one day. You a n I g h t i n g for the same thing. Whatever you decide, I'm with you, Marcus. <웃음> 야, 짝짝짝! 얘들아 여기 보세요. 아또 여기서 여기서 스피치하는 거야? h u m a n have decided to exterminate us. Our people are packed in camps right now, being destroyed. Time has come to make a c h o i c i the f u 음.. 여론이 너무 적대적이야 아 이거는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 좀 타임을 좀 주네요 원래 선택지 나올 때 시간이 있고 시간이 줄어들면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되는 그런게 있었는데 어. 솔직히 여론을 생각하면 1위인데 일론은 솔직히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게임에서라도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조씨는 싫어하는 결정, 노스는 좋아하는 결정 <웃음> 마지막 입문에 와 대박. 이건 뭐야? 이 다음 챕터인가 보다, 그죠? 자, 여기서 메인 메뉴로 다가 <웃음> 보시다. It's not my role to judge, but. I'm d w h t r i n g out. What? 아니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시 이 게임 제작자들은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음. 얘들아. 어? 개발자가 남자라서 그런지 머리가 갖고 꽃받네요 v <웃음> a i l l be s The right to assembly is suspended. 와, 집회 자유도 보장을 안네 c o 개니가라 I am now asking all civilians to cooperate with the authorities and rest assured that everything in our power is being done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our nation. Madam President! 어... Please! Please! 아, President. 어... Please! Please! Please! Madam President! 수용소? Madam p r 어, 대통령이구나. 대박. 대변인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여러분. 근데 왜 씨발 마담 프레지던 들어와냐? 짜증나. 음... 플리 고습겨. What can y o FBI raided an abandoned 10:45 p.m. yesterday. s e v e r Our forces are now combing the streets to ensure that none got through the net. w a n y to find them one by one and destroy them. Madam President! Please. Madam President, public opinion seems to be particularly hostile to the deviants because of their violent behavior. Can you give us your perspective on that? The deviants have proved to be very violent so far. They have demonstrated that they are a menace to society and I have every intention of eliminating them. Madam President! Hmm, please. Many believe that androids are a new form of intelligent life. Do you have any comment? That's ridiculous. Next question please. Madam President! Madam President! Cyberlife. What's g o i n g to happen to Cyberlife? Well, Android t be b a n 지되가 손해를 감 없으니까. Some say these caps awaken painful memories from human history. How do you respond to that? 맞네. That's absurd. There's absolutely no connection. 연관이 없어? Androids are not living beings. All we are doing is destroying defective machines. 말도 안 돼. Thank you. That will be all. 유착 관계가 있겠지. 원래 그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나? 모르겠네. The last bus 는 이제 가족이네요, 그죠? Right? I'm, I'm really 응? 원래 기계는 못 느끼잖아. 아, 기능을 끄자. You'll feel better now. 발자국 남는거 봐 어, 총이다 응? 안드로이드들 아니야? 집어들자 응 애기도 로봇이었어요 원래 몰랐는데 카라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였어, 그거를. 오케이. 좀기 No. Please don't hurt me. e p n d me. w h a r e e going to do? 제발 해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호심을 느끼는데 그게 어떻게 생물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i 사실 우리가 육식하지만 s 살장 m going to make it, Alice. I promise you. 그게 인지상정이잖아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차피 어떻게 그거를 그걸...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이면 당연히 자유의지가 생길 거라는 그걸 했을 텐데 그래서 내생각에 사이버라이프에서 그 개스키가 나온 거 같거든요. 제리네들이고아 제리코에서 나온 애들인가 보다. 우리 애기 머리가 꽃받이구나. 구할 수 있으려나? o 케 a 렛 let's go. i just want to go home. my wife is e x p 어. 아, no. no! 음, 이런. <웃음> <웃음> 뭐야? 구할 <그걸> 시간도 없네요. <웃음> 인간처럼 만들지나 말든가 씨발. 好죠 건충 있었는데 왜건충을안 하고 벽돌로? c a you s a v e us. 아 제리네라는 게 개구나 그그 그 놀이동산에 있었던. 그죠? 그 놀이동산 본 말하는 거구나. 야옹가 반갑습니다. 저 새끼들은 눈이 없어 빨리 저 꺼져 미친새끼야 좋아요 미친 좋아요 빨리 눈 밟는 소리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모르지? <웃음> 방해하지 말고 좀 꺼져 좀나 죽여버리면 안 되나? 인가? 근데 이거 여권 있어도 We c 근데 몇분 남았는데 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냥 일로 가야 돼. 16분 걸리면 버스 놓치잖아. 에바지그러 Whatever happens don't panic, okay? Just stay calm. 아기가 침착한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d o realize there's a c u Where are you going? u h h h h h What is this? A... curfew? No. We we didn't know. You alright, little girl? She's trembling. Something wrong? She's, She's not great. used to seeing soldiers. She's a little scared with everything that's happening. Sorry, miss, but we gotta be careful. 뭐야 씨발만 <놀람> <놀람> <놀람> 안 속을 잘했다 시. 아 쏘스면 좋 뻔했다. 그렇죠. 쌓스면 좋 뻔했다. <웃음> Today, November 11, 2038 is the day, day, day, day people rose up against their oppressors. 로 봉기날. We've been fighting since dawn to liberate our fellow androids from the camps. We won't cease hostilities until we are free and negotiations begin to grant us equal rights. There are millions of us, and we will stop at nothing. 이런 적대적에도 좀 섭지 뭐야 깜짝스. 잠깐! 존나 심화럽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존나 존나 심화럽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시 존나 심 시마럽. 왔습니다. 자 메인 메뉴 가볼까? 메인 메뉴에 대한 금. 음, 그, 음. 그? 무슨 문제요, 언니? <웃음> 언니 초기화라뇨 이게 무슨 소리야? 헐나이 챕터 끝내고 돌아오면은 이 언니 이제 사람같이 안보일수도 있겠다 그쵸 헐 그쵸 뭔가 개발자들이 별로 안좋아하는 엔딩으로 가는것 같기는 해하 <웃음>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today november 11 2038 is the day the end comes. a a g i n t 그래 갑자기 하 p 거리는 s 놀랐잖아. we've been fighting since dawn to liberate our fellow androids from the cage. w 아서 알아서 몇 프로 대 e h o s t i l i t i e s until we are free and negotiations begin to grant us equal rights. 개발자 극혐했니? and we will stop at nothing.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어, 좋은 방향, 나쁜 방향을 지들이 정해놓으면 안 되지. 그지 않아요? 에드워드 에비뉴, 어, 새아빠, 새비. <웃음> 와, 깃발도 저렇게 홀로그램 깃발이야. 짱이다. 그니까 러 지들 주관이 왜 들어가는데? 이렇게 쳐 느려? 약간 그거 생각나.. 그.. 그거 있잖아.. 그.. 레미제라블 생각나는데? 그 노래 생각나.. 아이고 맞았다.. 아닌가? 맞았네. 한쪽 끄죠. 코오너, 코오너는 어디로 왔을까요? 하트 플라자 아! 저격하려고 하나 보다 마커스 죽일 저격 장소를 찾는 것 같은데? 음 그죠? 저격하나 보다 마커스가 결국 죽게 되나 보네요 이거.. 배 아니냐? 어, 대탄? <웃음> 대굴기? 야 이거 안 쏘면 안되냐? 코고너? 어? 뭐야? 할배다 툴리 툴리언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 너 어차피 나랑 헤어졌잖아. 이게 우호적인 거야? <웃음> 아, o m e r o n t e n to p s 아아 e 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인류란 씨발 다 죽어야 해. 달라지지 않다면 죽는 방법밖에 없지. 아 이렇게 파국으로치다든가 야, 진짜 사랑싸움 무섭다 무서워. 어 애원하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I respected you, Henk 지랄 I thought we were friends 너 기억도 안 나잖아 o <웃음> 이렇게 골골골? But then I realized you never change You don't feel emotions, Connor, you fake them You pretended to be my friend when you don't even know the meaning 그래! 너희가 날 꼬셨잖아, 코너! What are you gonna do, h a n k You gonna shoot me? 그러니까 할배상 처보단네.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